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다크 토크는 레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 대표님은 레고 전문가라는 거는 익히 제가 들어 서 알고 있는데 혹시 조유희 교수님은 레고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레고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갖고 싶었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저 오늘은 기 저는 일반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네요 그럼 일반이 아니라 전문가이신 우리 민 대표님께서 자좀 레고에 대한 해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기를 좀 그런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선물은 다 그냥 레고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극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 당시 막 변신 로봇 이런 거 유행할 때도 그거 사줄까 아니면 이번에 레고로 받으려면저 항상 레고로 선택을 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아 진짜 부럽습니다 <웃음> 행복한 가정에서 사셨네요 1년에 딱한번 받을 수 있는 거죠 레고를 그런데 <웃음>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레고가 약간 좀 성격이 변질됐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좀들어보셨을 같은 니까 네, 저는 뭐 레고 잘 모르는데 인터넷 웹서핑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레고 자체 만들고 그런 재미 이런 얘기보다는 레테크 개념으로서 더 강조가 돼가지고 레테크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레고 만드기보다는 이게 뭔가 재산 증식의 목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네, 한 3, 4년 전에 뉴스 기사로도 많이 뜨고 하면서 레테크라는 단어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전달되기 시작했는데요. 을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레테크 자체의 거품은 많이 꺼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그 레고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은 사실 진짜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진 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네. 그 대표적인 제품을 지금 눈그 앞에다가 아거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제가 눈이 갔는데 아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레테크가 이렇게 갑자기 광풍이 불게 된 이유는 결국 희소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고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이 중지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 그 모든 재고가 소진되게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단종 수순을 걷게 되는데 저도 들었어요 모든게 한정판이다 뭐. 네,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꾸준히 생산을 하지만 생산 중지를 한 시점에서 이제 그건 단종이 되고 그 제품이 이제 지금까지는 다시 생산된 적이 없었어요 예. 대신에 뭐 이례적으로 조금 전설적인 유명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형식으로 약간 뭐랄까 요 헌정 모델 같은 느낌으로 다른 번호대를 가지고 출시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그런 재발매가 없었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레고사도 자신들의 정책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어 예전에 있었던 무대라고 거의 유사한 모델들이 이제 재발매되는 시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출발 주자가 레고 윈터 기차 시리즈 같은 게 있는데 부품이 조금 디테일이 추가되는 식으로 이제 네. 약간의 리메이크 같은 느낌으로 발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뀌었나요? 네, 케이스 디자인도 아. 바뀌고 예. 이제 부품도 좀 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지만 약간의 디테일 왜냐하면 레고는 그동안 세, 계속 신규 부품 같은 게 이제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신규 부품으로 좀더 디테일한 음. 부분을 신경을 써서 나오는 모델들이 있어서 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모델 같아 보일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뭐두 개를 비교하고 싶으면 두 개를 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발매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양옆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밀레니엄 팔콘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확정되었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일단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밀레니엄 팔콘을 모를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레테크의 상징 같은 존재처럼 이 이전 버전의 밀레니엄 팔콘이 개인 중고 거래가가 중고만 하더라도 200만 넘게 되고 중고가 저는 아닌 300이라는 얘기도 그때 대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막 3, 400까지도 거래되고 했었는데 그야말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던 녀석이죠. 맞아요. 일반인인 저도 레고 레테크의 대명사가 저 밀레니엄 팔콘. 이었 네, 기사로도 네. 저 사진이 많이 저 이전 버전의 모델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식 발매가로도 비싸서 그 당시 학생이라 네.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도 뭐 3,400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 조금이 아니고 그 돈이면 차라리 이런 건물 같은 거한 두세 개나 네, 사고 그죠? 말지 네. 사실 더살수 있죠 그래서 저도 안 샀었는데 이번에 이게 재발매가 되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매된 제품을 보면은 이전 버전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 설계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 밀레니엄 팔콘에다가 크기도 비슷하고 음. 뭐 어차피 동일한 제품 그 동일한 모델을 제품화한 거기 때문에 생긴 거는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2.0 버전이라고 그냥 불러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요 왼쪽에 보시면 타지마을이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타게 된게제 기억으로는 아마 데이비드 베컴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 모델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베컴이 아. 레고 조립하는 사진을 가끔 자기 일세에 네. 올리고 그래서 랬 그걸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명세를 타면서 물론 예쁘기도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모델입니다. 네.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하고 다르게 이번 재발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과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장도 똑같 포장은 이제 지금 시리즈에 맞게 바뀌었지만 은 네. 처음 공개됐을 때 부품 수가 공개됐을 때 부품 수가 이전 거하고 한계 차이가 났었거든요 어디가.. 그래가지고 아 대체 어디가 바뀐 걸까 혹은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디테일이 바뀌었지만 음. 부품 수는 이제 한개 정도만 늘어난 게 아닐까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는데 네. 막상 발매되고 포장을 까보니 네. 그 브릭 분해기 아시나요? 하하하 아, 아, 아, 예, 이렇게 집어 네. 지렛때들 아, 생긴다고 아, 그게, 그게 하나 더 추가돼서 부품 수가 늘어난 거였고 <웃음> 실질적으로 <웃음> 이전에 나왔던 제품하고 100%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장만 바뀐 아, 네. 거죠 그러면 얘는 좀 2.0이나 할수 있겠고 얘는 그냥 재발매 그야말로 그냥 재발매 아. 아. 아. 박스 밤바꾼 재발라는얘기죠 얘는 중국가가 어느 정도 더보수을까 이거 그 같은 경우에도 뭐, 100만 원 넘게 올라갔었던 친구였죠. 그러면 그 중고를 가지고 있던 분은 정말 배가 아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에서 나오는 문제점인데, 이제 레고 본사도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일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드 개발비가 비싸니까 음. 이전 제품을 그대로 재발매하게 되면 은 뭐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 아쉬웠던 점은 바뀐 점이 거의 없이 포장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그 전에 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규어들이야좀들이었으면 좋았을 뭐 텐데 조금이라도 구성이 바뀌었으면 은그 그렇죠. 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네. 그냥 동일한 제품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신선한 브릭으로 변색이 덜된 브릭으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기 때문에 왜그런 이걸 안 했고 이렇게 이거 나왔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니아들에 <목소리> 대한 배려보다는 신규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라고 뭐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음. 정말 미묘한 그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정말 웃돈 주고 처음 저걸 사고 입문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레고의 정을 떼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레고의입문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레고 입문은 조립 때문에 입문하지 않습니까? 사실 새로운 걸 만드는 그 재미인데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니고 컬렉션이라 해야 될까요? 네. 네, 저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뭐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 설명서들을 보통 안 만들고, 네. 저도 친구 집 가가지고 이제 가져봤는데그 네. 똑같은 자동차도 자기만의 날개를 단다든지, 네. 뭐 이상하게 뭐 바꾼다든지, 바이크, 바퀴를 두 개를 더 단다든지,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만의 커스텀 했는데, 레고가 어느 순간 보통 이런 식의 제품만 나와가지고, 네.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런 말 하면 조금 레고 정신이 나게 조금 <웃음> 채색되지 그렇죠. 않았나 그 레고는 정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확장성이서의 레고의 특징인데 이렇게 정해진 물론 이 디자인이 정말 멋지긴 하지만 이걸 만들면 절대 이걸 다시 부실 생각은 안할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그렇죠이 예. 제품 같은 경우에 저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웃음> 만들고 나면 둘 곳도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다시 분해한다는 건 이제 상상도 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예. 한번 만들면 거의 그대로 장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 만드는 시간보다 오히려 분해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정도라 예. 근데 사실 레고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레고 같은 근데는... 경우에는 대형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특히 요 같은 게막 7천 조각 넘는 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은 모델이긴 한데 음. 초창기 레고 같은 경우에는 뭐 소제품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대형 제품으로 가더라도 뭐랄까 하나 정해진 모델이 있으면 은 보통 옛날 박스는 뒷면에 이제 다른 그 모델 말고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음. 대신에 설명서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지는 않고 아. 이제 상상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만들 수도 있고 아, 혹은 자기 마음대로만 바리에이션 할수 있는 네. 사례만 보여준 거지 네. 그런 거없었래서 네. 정식 매뉴얼만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해주는 식으로 네. 상상력을 좀 이렇게 권장하는 느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뭐랄까 그 세컨드 모델에 대한 설명이 없어지고 네. 이제 정해진 대로만 만들고 이 완성품은 이대로 끝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을 그 남는 부품을 거래하는 주구장터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 데가 그 브링링크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부품을 많이 거래하는 뭐 제품도 거래하지만 부품 거래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부품 거래 자체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부품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셀러들도 있고 예. 개개인간에 대량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제품을 사서 그거를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품만 추려가지고 이제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부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그 브리링크를 한국의 최고 게임 에사인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브리링크가 사실 한국 기업인 거죠 한국에 자본이 많이 들어간 아, 예. 그 김정주 사장이 아마 레고 매니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레고 캐드를 제가 한번 뒤져 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사실 레고 캐드 제일 시작은 엘드로 엘드로 좀 와지라고 어, 어,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 레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봤더니 71년생이고 26세 에요절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북한에 걸려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꾸준히 그 레고 데이터를 만든 걸그 너무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어 엘드로 ORG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레고 데이터를 다 공짜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오픈소스 개념이 되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는 오픈소그 오픈소스를 받아서 많은 레고 캐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주 사장님이, 어, 브리 링크를 인수를 하면서 브리 링크 2.0이라고 크게 새롭게 내놓놨다는 얘기 제가 지금 들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깨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리 링크에서 물건을 잘 판매가 소호간의 판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개인, 개인이 있는 창작, 창작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창작을 잘할수 있는 그 레고 캐드 그 기존에 레고 사에서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고 LDD라고 약간 인터페이스가 조금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는 알록달록하고 조금 조금 느낌이... 어, 수... 느낌인지 알겠네. 네. 그런데 그 브리링크에서 내놓은 제품은 딱 봤을 때 어, 마야라 3D 맥스처럼 아주 인터페이스가 어둡고 굉장히 묵직하고 전문적인 3D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뭔지 좀 감이 오네요. 네. 네. 이름이 재밌는데 요기에 레고의 한칸한 칸을 스터드라고 하죠. 음. 점 하나를. STUD인데 스터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풋아웃풋, I.O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터드.io에서 붙여서 스튜디오라고 부니 아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창작을 하면 더 대단한 것은 브리링크랑 바로 그 데이터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그 바로 브릭을 주문도 할수 혹시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개인간의 상호 거래로 자기 브릭의 시트가 올라가서 개인간의 상호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큰 제품, 작은 제품 이런 걸다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 시장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혹 빠졌습니다. 옆에 있는 이 밀, 스타워즈 밀리는 팔꿈도 있지만 이 회색 브릭과 이 어돌돌한 스터드 돌기가 이, 이런 메카닉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워즈, 특히나 스타워즈 제품, 스타워즈 컨텐츠가 레고 제품화되었을 때 굉장히 느낌을 잘 옮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큰 임펠리언 그 스타 디스트로이어, ISD 또 있지만, 예, 그보다더큰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항상 좀 제대로 된큰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제품이 나오길 바랐는데, 어, 슈퍼스타 디트로는이 정도 크기로 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 더큰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그 디테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웃음> 그것도 그냥 이만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이미 한4 m 짜리를 설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4m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LD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조그마한 부품만 연결하다가 뒤에 큰 부품을 연결해도 어차피 컴퓨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가 할수 있습니다. 아, 가상인화니까. 예. 네. 하지만 그 실제로 조립하게 되면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게라든지 그 힘을 받는 구조를 다 고려를 해서 LDD를 만들 LDD 디자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스튜디오 디자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부러지지 않도록 프레임을, 레고 테크닉 부품으로 프레임을 잘 만들고 그 위에 딱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지금 3m 40cm 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단위가 무슨 미터로 나가네? 미터로 이렇게 실제 제품으로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어그 제가 가상으로 생각했던 무게 중심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고민을 하면서 어, 만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실제로 만들게 되면 이 전문가이신 민 대표님과. 또 참여자이신 조영익 교수님께서 같이 좀 조립을 해주시면 조혼자는다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바를 고용하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일, 일당이 얼마입니까? 1당이일당은 어, 그게 제작됐을때 그래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큰 SSD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물로 나오게 되면 분명히 레고 동호회에서는 화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작자 이름에 두분 같이 우리 이름을 올리는 게 가장 큰 영광이 될수 있지 않을 까요 왠지 열정페이 같은데.. <웃음> 네, 오늘 고다구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토크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